엄마 엄마 엄마 토끼 인형 못 보셨어요? 아 그거 이제 네가 안 가지고 놀길래 엄마가 치워놨지. 아마 창고에 있을 걸. 한번 찾아볼래? 어 그래요. 알겠어요. 어휴, 엄마는 왜 창고에 갖다 두셨대? 나도면 다 가지고 노는데. 어 여기 있다. 토끼아잘 지냈어? 먼지 쌓인 거봐 어? 어? 이건 사진? 어렸을 때 나인 거 같은데 옆에 있는 이 아줌마는 누구지? 엄마! 응? 인형 못 찾았어? 아요 인형은 찾았는데 이상한 사진을 발견했어요이 옆에 있는 이 아줌마는 누구예요? 음 사진? 어디 볼까? <웃음> 이, 이 사진은 도대체 뭐지? 음, 어, 왜 그렇게 놀라세요? 그, 그게 말이야 그 여자는 베이비 시터란다 베이비 시터? 넌 너무 어려서 기억이 안 나겠지만 너가 어렸을 때 베이비 시터가 우리 집에서 잠시 일을 했었어 너희들 다 어렸을 때 엄마도 아빠처럼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였어 저 왔어요 아이고 우리 미어 오늘도 고생했어 애들한테 별일 없었죠? 음, 아까 밥 먹었더니 지금은 자고 있어 엄마도 애들 돌보시느라 많이 힘드시죠? 오늘 베이비 시터가 오는 날이었는데 왜 베이비시터가 안 왔을까요? 아휴 그러게 무슨 사정이 있겠지 응? 음? 여보가 오늘 야근하고 온다고 했었는데 누구세요? 어? 안녕하세요 이번에 베이비시터로 온 영숙이라고 해요 아네좀 늦으셨네요 갑자기 이 늦은 시간에 온다고? 아, 네. 제가 사정이 있었어요. 아, <웃음> 어, 네. 어. <웃음> 아, 얼른 청소 끝내야지. <웃음> 아, 이것도 치우고, 이것도 치우고. <웃음> 어머, 네가 요르르구나. 오, 귀여워라. 그리고 네가 리야 안녕 아이 예뻐라 미호야 엄마 간다 어? 아이 엄마 어디가? 아이 베이비시터 아가씨도 왔는데 엄마가 여기 오래 있을 필요는 없지 어? 무슨 일 있으면 또 연락하고 어 알았어 엄마 그럼 조심히 가 오늘 공부하자 그래 엄마 양로원 가서 카라밤부 꼬시러 간다 아이 크롬이만 <웃음> 아휴 한참 늦은 시간에 오긴 했지만 청소도 잘하고 아이들이랑도 금세 친해졌잖아 역시 전문 베이비시터는 다른가? 이제 육아 때문에 마음 걱정할 필요는없는 건가? 아 맞다! 영숙님 저좀 잠시 따라오시겠어요? 여기가 바로 영숙님이 지내실 방이고요 간단한 생활요품은 다 있으니까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네 정말 작은 방이네요 <웃음> 아 그리고 아까부터 사부님이 입은 그 옷, 너무 예뻐요 아 감사해요 이번에 새로 산 건데 예쁘죠? <웃음> 네 엄청이요 혹시 다른 곳도 구경할 수 있을까요? 아.. 네 물론이죠 우와, 여기가 안방이구나 진짜 놀거 좋은데요? 아.. 아니에요 <웃음> 이분이.. 남편분이신가봐요? 정말 잘생기셨다.. 너무 부러워요 아.. 그렇죠 저희 집 베이비시터로 오신 것도 인연인데 친하게 잘 지내봐요 부럽네.. 좋겠다.. 좋겠다.. 좋겠다.. 저.. 저기요? 저기요? 좋겠다.. 어.. 아.. 아..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.. <웃음> 여보! 나 왔어! 어.. 남.. 남편 왔나보다 어 여보! 어 여보 왔어요? 이쪽은 이번에 새로 오신 베이비시터 분이셔 어, 어 드디어 오셨구나 아 안녕하세요 아, 아, 영숙이라고 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어 아, 역시 베이비시터 분이라 그런가 엄청 자상해 보이시고 아또 예쁘시네요 아잘 부탁드립니다 아하, 어, 내가 예쁘대 내가 분명 마음이 드시는 거야. <웃음> 이제부터 당신은 내 거야. <웃음> <웃음> 아. 음. 이완 음? 씨, 많이 드세요. 아, 아 네, 감사합니다. 음. <웃음> 우리 루루도 분이 맛있지? 많이 먹어. 근데 우리 리안은 어때? 마진다 <웃음> 영... <웃음> 어... 사모님 일어나셨어요? 많이 피곤해 보이시길래 깨우지 않고 저희끼리 먼저 식사하고 있었어요 어... 어 네... 뭐야... 저가 보면 저 사람이 아내 같잖아... 얘들아 엄마 아빠 출근하고 올게 애들 좀잘 부탁해요 어, 저기 여맨씨 아, 잠시만요 내타이가 삐뚤어졌잖아요 <웃음> 자 으쌰 됐다 최근 잘 다녀와요 아네 아, 네. 음. 여보 왠지 저 베이비시터 뭔가 기분 나쁘지 않아? 음, 그게 무슨 소리야? 뭔가. 아, 당신이 하던 일을 모르는 사람이 해줘서 그런 걸 수도 있지. 베이비시터 쓰면 다들 처음엔 그런다더라. 그리고 일도 엄청 잘하시는데 뭐가 걱정이야. 너무 신경 쓰지 마. 그렇지?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봐. 우리 애들 밥 먹고 잘 자네. <웃음> 잘자렴얍당얍얍얍얍얍얍 <웃음> <화장실도 깨끗하고>. <웃음> 이 반지 너무 예쁜걸 손에 딱 맞겠어 향수네 음, 이게 여맨씨가 좋아하는 향인가 <웃음> 아니, 역시 그 여자보다 내가 더잘 어울리겠는걸 예쁘다 <웃음> 이제 그 여자만 사라지면 모든 게다 내꺼가 될수 있겠지? <웃음> 이 옷도, 이 집도, 그리고... 여맨씨도또 우리 아이들까지. <웃음> 여맨씨도 좋아할 거야. 나보고 예쁘고 자상하다고 했으니까. 야, <웃음> 춥네. <웃음> 어... 아줌마, 그, 그거, 저희 엄마 옷이에요. 방금, 너 뭐라고 했어? 내가 이제부터 네 엄마인데? 뿅. <웃음> 구독. 뿅. 좋아요. 안녕!